미분양 직격탄을 맞은 대구 건설업계가 신음하고 있다. 업계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현재와 비슷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. 23일 대구성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 78곳을 상대로 미분양 아파트 증가 영향과 업계의 노사항을 NO 조사했다. 기업 31.1%는 영향이 매우 있다고 답했다. 다소 있다. 45.9% 별로 없다고 한응답률은 19.7%였다. 기업 절반 이상은 자금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. 응답기업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공급을 조절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. 기업 대응 방안으로는 사업 부문 조정, 긴축 경영, 신규 사업 발굴 등 자구 노력이 언급됐다. 원가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 필요성도 높았다. 대구는 미분양 사태 최전선이다.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1만 3,445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. 민간분양 청약 경쟁률은 고자 0.5대 1에 그쳤다. 현대, GS 등 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형건설사들도 조심초사해 하고 있다. 참패를 겪은 GS건설은 올해 대구 공급계획을 접었다. 지자체 차원에서도 강제로 공급을 막아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침이다. 대구시는 올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지난달 말 전면 보류했다. 기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엔 분양시기를 후 분양유도와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로 했다.